옛날에는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이 참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기근이 들고 뭐 하게 되면 너무너무 정말 참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거래 그래서 자식을 갖다가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다기보다 적을 데가 없으니까 절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, 왜냐하면 절에다 버리면 최소한도 거두지 않겠는가, 먹고 살게끔 하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 도 방편으로 해서 어머니 되는 사람이 절에다가 적 했는데 나중에 그 절에 버린 그 사람이 그 나중에 그 절에서 자라서 큰 스님이 되셔 가지고 임금님의 이제 왕사까지 됐는데 됐는데 항상 그 절에는 남들한테는 전부 다그 스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만만큼 남한테는 정말 참 후덕하신 분으로 보이고 도를 통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이 되시는 분은 이제 큰 스님이 됐지만 자기 아들 아들한테 이제 찾아오는 것인데 딱 하루에 한번 오면은 꼭 보리 보리 보리 한대 정도 정도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새 말이면 한 보리죽 조금 끓여 잡수수 있는 양식밖에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항상 그그 그 아들한테 이제 그 왕사가 된 아들한테 그 보리죽 한저 헐라고 이제 동양이라고 해도 푸어라로그 어머니가 항상 오는데 그게 소문이 났는데 그 임금님이. 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, 내가 보기에는, 내가 보기에는, 우리 스님께서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, 어머니한테는 너무 좀 잘못하시는 것 같다. 항상 남들한테는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시면서, 왜 당신이 설사,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버린, 버리긴 버렸지만, 그래도 나와주신 생모 아니냐. 어머니인데, 어머니한테 그저 오기만 하면 은 그냥, 보리 한 줏밖에 안 주는 그 정도밖에 양식밖에 안 주는 거 너무 심하지 않나 해가지고 몰래 요새 말하면 몰래 한쌀한 오십 한 가마 하고 저기 고기하고 좀 알아서 좀, 좀 드릴 수 있는 만큼 임금님 하사를 드려서하서 하사 보는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때 그, 그 왕사 되신 분이 한마디 이런 말을 하신 말이 있어요. 하, 나는, 나도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너 몰라, 너무 어르신다 난들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? 그러나 자기의 분복만큼 복만큼 주는 거거든. 분복만큼.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 오래 사시면서 좀 오래 좀 사시면 보시려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그냥 쌀이 오십 가마가 들어오니까 그냥, 그냥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, 깨달은 사람, 깨달은 사람의 조금 아는 사람의 남한테 주는 것과. 깨닫지 못한 사람과 정을 베푸는 것과 차이가 참 많습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, 은 가장 정을, 초월한 모린정을 아십니까? 유를 낳은 물을 보셨습니까? 하는 것이 가장, 그게 제가 화두인데, 정 중에서 가장 모린정한 것이, 정 중에서 가장 큰모린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이 될 수가 있어. 그 스님께서 어머님한테, 어머님한테, 그저 보리죽 한 정을 드시게끔 해준 거 자체가 남이 볼땐참모린정한것같지만 그 스님한테는, 큰 스님은 큰 스님한테는 그게 자기, 자기는 어머님한테 좀 효도, 가장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. 근데 남들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호의호식을 해야 되는 게, 왜냐면 그 어머니한테는 그런 복이 없거든. 그런 복 자체가.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항상 자비 중에서 가장 큰 자비가 무자비다. 무자비. 남들 봤을 때는 무자비라는 것이 자비가 하나도 없다는 걸로 하는 하지만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수요가 가장 많다는 말을 무수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한 문으로 따져볼 때 수요가 가장 많은 말인데. 우리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. 너무 근데 신한 문으로 한번 또 해석을 하면 또 그것도 없을 문라고 된다고. 그러니까 수요가 하나도 없다. 수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가장 많다고 쓰고 있잖아. 그러니까 가장 모린정하는 것은 가장 정이 많단 말이야. 감사합니다. 그래요.